이 영상은 유니클로 하울 영상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가을 기본템 추천 영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유니클로에서 이렇게 많이 살줄 몰랐는데 처음에 이거 하나만 사러 왔거든요? 와이드 핏 파라슈트 팬츠 이 컬러도 너무 괜찮고 다크 그레이랑 MA1 야 이거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 여기서 왜 네이비 컬러를 구매했냐면 제가 예전에 알파인더스트리 MA1 네이비 컬러를 입어본 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블랙, 올리브 컬러를 많이 입잖아요 근데 올리브 컬러는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밀리터리 느낌이 강하고 블랙 컬러는 좀 너무 무난하고 심심한 느낌이 있는데 네이비 컬러는 그 특유의 모던하고 약간 시크한 느낌? 어. 말로 설명 못하겠는데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사이즈는 제가 176에 82kg 좀 살집이 있는 체형인데 좀 여유있게 입고 싶어가지고 엑 x 이 h 사이즈를 입었습니다 근데 제가 매장에 가서 입어봤을 때 라지 사이즈가 팔통이 조금 짧다고 느껴졌어요 어깨나 이런 통이 작은 건 아닌데 팔통이랑 기장이 조금 짧다 이렇게 애매온에 그 많이 들어가는 담배 꽂는 거였나 이런 까먹었어. 뭐 이런 주머니 돼있고 포켓도 이렇게 그냥, 그냥 무난하게 넣을 수 있는 어, 아쉬운게 2웨이 지퍼가 아니다 정도? 2웨이가 아니다 정도 말고는 거의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보리도 면시보리로 돼있어가지고 그런 막 싸구려 폴리시보리도 아니라서 원단감 보이죠? 이원단감을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알파인더스트리가 좀 촉촉한 초코칩이면 어.. 이 유니클로는? 덜 촉촉한 초코칩? <웃음> 어, 어, 살짝 매트한 느낌이 있어요 광택이 좀 덜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지도 파라슈트 팬츠 어 이거 포켓이 귀엽다 되게 귀엽다 이런 포켓은 잘못본것 같은데 뒤에 이렇게 방원처럼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스트링 디테일 아 이쁘다 일단 이런 느낌으로 그냥 휘뚜루마뚜루 여기가 이렇게 싹 감기는 게 되게 예뻐 그리고 오늘은 디테일까지 턱이 잡혀가지고 또 심심하지 않게 뭐 여기까지는 평범해요 그쵸? 핏이 예쁘다 정도? 파라슈트 팬츠의 가장 묘미가 요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보테가 베네타? 막 이런 브랜드에서도 이런 스트랩 디테일을 많이 쓰는데 가성비로 되게 연출하기 좋은? 어, 이렇게 달랑달랑 걸어도 다녀도 귀여울 것 같은데? 이렇게 포인트 느낌으로? 허리는 살짝 큰것 같아 허리가 살짝 큰데? 패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쪼으면 은 마르신 분들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이런 디테일 주머니 디테일 아니 이거 어떻게 5만원대 만들었냐고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보통 우리가 이정도 핏에디자인에 이런 바지를 살려면 최소 8만원 9만원대에요 이게 5만원대에 나온다는게 새삼 대기업의 파워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 바지가 제가 나일론인 줄 알았는데 바스락거리는 얇은 면이라서 제가 나일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면입니다 바지다 그리고 여기에 신발을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지 첫 번째는 이 러드 클로그 러드에서 제가 선물 받은 제품인데 사실 이걸 제가 많이 좀 코디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의외로 어울리는 바지가 잘 없어요 아무래도 이게 색깔이 또 화이트다 보니까 붕 뜨는 경향이 있어요 붕 뜨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와이드한 팬츠에 골드한 신발의 봉합이 되게 잘 맞았고 또 화이트 컬러의 신발이라 색이 대비되는 느낌도 좋았습니다 좀 와이드하게 매치를 해줘도 귀엽게 입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보테가 바네타의 슈퍼 볼드한 이런 신발에도 잘 어울렸습니다 볼드하고 웨이브 디테일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랑 이 스트랩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곰퍼스 이 올곰퍼스에 매치를 해봤어요 이거는 지금 거의 스트릿 쪽에서는 국민 신발로 많이 신고 있는 신발이죠 사실 이 올곰퍼스는 루즈한 어떤 팬츠와도 잘 어울리는 신발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흰티 입으면 은 바로 스트릿인 거고 여기 또에메이언 입으면 은따뜻하기 발격을 날수 있는 세미 스트리 힙한 스트릿 이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코디다. 사실 처음에 유니클로 매장에 갔을 때는 좀 화이트 컬러 내추럴 컬러를 보려고 갔었는데 오히려 이 다크 그레이 컬러가 활용도가 훨씬 높을 것 같아서 두 개다 구매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화이트 컬러는 된장 포스 슈프림 된장 포스에 매치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베이지 톤의 팬츠다 보니까 이런 된장 컬러의 신발이랑 되게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밑단을 이렇게 조여주면 워크웨어 느낌이 물씬 나는 그래서 위에 흰 티만 입더라도 핏 하나만으로 컬러 하나만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진짜 깔때가 없는데 가격이나 이런 게 근데 좀 소재가 좀 이렇게 주름이 많이 간다? 그 정도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크게 뭐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 이거 핏도 여유 있고 진짜 되게 좋은데? 진짜 괜찮지 않아요? 같은 제품에 다른 컬러 이렇게 두개 사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이 컬러는 또이 컬러대로 맛이 있고 베이지 컬러는 또 베이지 컬러만의 맛이 있어가지고 진짜 가을 내내 되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 코디 영상 찍을 때도 엄청 잘 입을 것 같고 그리고 요것도와 이거 촉촉함 촉감이 너무 부드럽다 어, 이거 이렇게 입어도 이쁜데 이렇게 베이지 컬러의 팬츠에 된장 포스 신어주고 네이비색 MA1으로 마무리하는 우와. 어떻게 보면 은이두 가지가 가을 기본템으로 보실 수도 있죠 요거는 깔끔하게 입는 분부터 힙한 스타일, 스트릿, 뭐 캐주얼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m a 원이고요 바지는 평소에 이런 좀 스트릿 스타일을 도전하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지금 딱 유행할 것만 같은 활용도 높은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제가 이 구매했던 바지 진짜 20-30만원짜리 바지 보다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가격 때문에 그런 걸수 있는데 그 정도로 진짜 잘 나온 바지다 따봉 <목소리>